벌목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업반장 이씨입니다 메탈선요 김씨입니다 네, 저희 돌아오는 이번 주말 11월 30일 김씨의 생일파티 <웃음> 생파 <웃음> 와이 나이에 생파를 내준것같다 그것도 공개생파 저희 숙주부의 벌목절 행사가 네.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지금 11분 네. 참석 신청해 주셨구요 그날 저희 그 벌목절 참석 하실 분들은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잘 확인하시면 네, 거기에 뭐, 뭐 자세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네,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공지를 할 거구요 네. 그 다음에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개별 공지 드릴 거니까요 네, 여러분들 벌목절 때 많이 참여 하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네, 깜짝 선물과 어, 선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. 슈튜브에서 깜짝 선물 준비했구요 네.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준비했습니다. 어? 정말요? 네. 난, 나도 몰랐는데? <웃음> <웃음> 어.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에 있으니까요. 네. 예, 확인해 주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럼 돌아오는 벌목절 때 다들 같이 만나서 즐거운 생일 파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벌목군 여러분들 벌목절에, 벌목절에 만나요. 만나요.